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것에 볼게 또 원피스 바운티러시 트위터에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들이 떴어요 추석을 기념해서 뜬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 한번 같이 보면 자 일단 첫 번째 볼게 두 개의 캐릭터를 낼 건가봐 근데 뭐 페로나가 나온다 뭐 미호크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일단은 요 첫번째 이미지 한번 같이 볼게 자이 첫번째 이미지 한번 같이 보면은 어... 자 여기 이게 사실은 요 흙, 이거 칼이잖아 요 흑도 같은데 보면 사이즈가 나오고 요게 지금 현재 미호크에 요게 옷깃이거든 그치 요게 옷깃이야 그래서 요거는 너무 쉽게 2년 후 미호크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개인적으로 미호크가 샹크스와 버금가는 캐릭터야 검사로는 세계관에서 1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초패캐로 나왔으면 좋겠다 어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거는 아우라 있는 우리 미호크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번째 뭐 미호크야 사실은 워낙 많이 나온다고 떡밥이 많이 돌았으니까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은데 두번째 게 문제지 자 여기 두번째인데 사실은 요걸 추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오래 걸렸다 라고 보시수 있는데 나는 사실 바로 알아봤어 왜냐면 요거 보고 알아봤거든 나는 여기 보고 요게 딱 저거야 그보아인콕그뱀 있지 뱀그딱그뱀 그 같더라고 여기 파란 거 하고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행콕인데 요거는 보아인콕인데 어떤 버전의 보아인콕인지 모르겠어 근데 워낙 행콕이 많이 나왔으니까 어, 어떤 어 버전의 보아 행콕인가 뭐 홀리 뭐야 그거 막 수영복 행콕도 있지 칠무의 여제 행콕도 있지 그래서 요게 어떤 행콕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 너네들은이걸 어떻게 보고 있니 이 행콕이 어떤 행콕일 것 같니 칠무의 여인섬 행콕 그러니까 2년 후의 행콕이지 근데 행콕이 너무 조금 뜬금없이 나온 것 같지 않아 뭐 행콕이 엄청 강한 캐릭터도 아닌데 굳이 지금 역캐를낼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들어 그래서 어쨌든 행콕인데 여인섬 행콕이면 지금 현재 행콕이라는 거지? 아니면은 전 칠무의 행콕? 어떤 행콕으로 이걸 알아보면 될까? 오 스탠피드 행콕 괜찮다 스탠피드 행콕이면 좀 느낌이 있네 오 스탠피드 행콕 느낌 느낌 있네 아 맞아 뇌신네넬도좀 뜬금포였어 야 근데 뇌신네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떡밥도 많이 좀 주면서 했잖아 그리고 제 누구야? 그 오다 센세가 워낙 그 NL한테 특별한 정을 갖고 있대 행콕한테도 뭐 특별한 정이 있나? 음 어쨌든 디자인은 다를거야 어쨌든 느낌은 많이 다를건데 이 행콕이 어떤 행콕이냐 2년 후 현재 행콕이냐 아니면은 지금 말해준 뭐 스탬피드 행콕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어 조금 궁금한 거고 내가 봤을 때 2년 전에 있는 행콕은 아닐 것 같아 내가 봐도 그치? 뭐야 이게 풀사진이 있다고? 이거 아직 풀사진 안 떴는데? 이거 아직 풀사진 안 떴어? 어 이거 풀사진 아직 안 떴는데? 스탬피는 아니고 빨간색 오리지널 행콕 같다 그러게 요게 이제 10월 7일에 뜬다는 거지 어. 10월 7일에 뜬다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요걸로 봤을 때 우리 2년 후 미국의 옷깃과 흙도 그리고 아무튼 최신판 보아 행콕의요뱀 그리고 이 뱀의 머리 그리고 의상들 로 유출을 해볼 수 있겠어요 어 미호크 먼저 볼게 레츠고 네, 처음부터 성캐는 미호크 어칼 엄청 크다 근데 어깨가 진짜 좁아보이네 아 진정한 흑도의 힘이 나오는구나 아 이렇게 모아서 때리는거 이거 안좋은거 같아 이때 방해받잖아 이거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실제로 미호크가 저렇게 저복장으로 싸운다는거잖아 그치? 그치? 다시한번 보자 그러네 공격범위가 넓네 일단 <웃음> 참격 날리네, 참격 모아서 참격 때리는 거고, 등치들만 때리네. 아, 조금... 애, 뭔가... 야, 쪼그지 조금 애매하지. 미역코 조금 애매하다. 어, 요 참격은 괜찮다. 마지막 참격, 자 다시 한번 보자. 어, <웃음> 그지자 두번째 참격이고 이거는 모아서 때리는 참격이고 스킬각은 아닌것 같은데 스킬인가 저게 어 요게 스킬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참격 아까 날리는게 스킬인가 애매하네 그치 이거는 그니까 러 평타고 요게 평타고 그니까 요게 1스킬이야? 그니까 이게 1스킬이면 이건 뭐냐고 요게 애매해서 그리고 요거 다음에? 요게 2스킬인 e 것 같고 그 음, 요게 2스킬이지 e 오케이 미호크 이렇게 봤는데 공격 범위가 일단 넓어요 공격 범위 일단 넓고 자 그리고 이제 보아인 코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제는 뱀이랑 같이 싸우네 돌로 만드네 아 이제 뱀을 타고 다니네 어우 킥 좋아요 어... 다시한보자 아... 애매하다 평타 느린것 봐 이것 봐 평타 느린것 봐자 깃발 뽑았어요 요거 스킬이야 요게? <웃음> 요거 헬스에요 요게 이스에요 이걸 뽑아야 된다고? 아 형은 걸은다 무조건 걸른다 이거 형은 역캠 흔들리지 않아 이거 무조건 걸러야 되는 캐릭터야 일스 나온다 일스 그리고 이스 어우 이거 아닌 것같아 자얘들아 이거 봤는데 아 내가 봤을 때는 걸러야 돼 미호크는 조금 어, 후기를 좀 봐야 될것 같고 이제 보아앤콕은 걸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